인삼 평소에 안 좋아하시잖아요 나 좋아해요 그 인삼 인삼 좋아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었죠 오 네. 잠깐만 인삼 안 좋아하는 여자 누구야? 김의길그 이상형 월드컵 해가지고 루키아랑 나랑 과연 얼마나 말을 통하는지 여보? 여보? 어 들려? 어잘 들려 어 안녕하세요 루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죄송한데 준비했어요? 아니요 <웃음> 따다다 나오네 아 저는 이거 음식 이런 게좀 난이도가 쉬워서 적당한 것 같아요. 아네 좋아요. 어 64강 땡기네요. 64강이요? 알겠습니다. 아 짬뽕하고 어허. 분자가 나왔네요. 짬뽕하고 분자. 저는 분자요. 어첫 문제부터 이렇게 갈리면 안 되는데. 짬뽕보다 분자가 더 매력적인 이유를 좀날 납득시켜줄 수 있어? 분자는 고기가 구워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쵸 그쵸. 구운 고기가 들어간다는 거에서 일단 50은 먹고 들어간 거야. 면도 짬뽕은 밀가루면이지만 분짜는 쌀국수면이란 말이야. 네네네. 어... 고기랑 쌀을 같이 먹는 거는 대한민국인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여보랑 나랑 외식을 하기로 했어. 그럼 뭐 먹고 싶어? 어떤 외식이죠? 데이트 네. 외식인가요? 뭐... 아니면 아무것도 안 꾸미고 후드 쓰고 나가서 먹는 외식인가요? 샤워 정도는 하고 나가는 외식이야. 샤워 정도 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정도 나가는 외식이다. 네네. 그러면 짬뽕이요. 아 그러면 짬뽕을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요거 그냥 분짜로 가겠습니다. 예.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매운탕 대구 내장탕. 아둘다 싫은데. 어, 나는 무조건 대구 내장탕. 대구... 여보 봐봐. 네네네. 봐봐. 내가 여보를 설득해볼게. 네. 여보 곤이 좋아하지? 아그쵸죠 예, 좋아하죠. 영화도 네. 타짜 많이 봤지. <웃음> 네, 아 타짜 많이 봤죠. 우리잘 맞는다, 여보. 오케이. 여기 음. 딱 좋았어. 자, 타코야키 랍스터 버터구이. 아 근데 이 집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그, 이거 이거 뭐더라? 오메 불망인가 이거 아니야. 가스 오브시. 어, 가스 오브시를. <웃음> <웃음> 나 어떻게 알아들었냐? <웃음> 그럼 뭔가 한자 이런 거 같아서 죄송해요 네. 내가 가스오브시알아듣는게더 이상하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 통한다는 거야 여보야 푸드코스트라 그러죠 푸드코스트 이 푸드코스트가 높은 음식이 맛있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 된장찌개인데 술을 한잔 한다면 해진탕이거든 자꾸 if를 붙이면 안 돼요 아, 혹시 아래입술 무셨어요? 예, 네, if, if 인삼 평소에 안 좋아하시잖아요 나 좋아해 요구 인삼 인삼 좋아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었죠 어, 네. 잠깐만 인삼 안 좋아하는 여자 누구야? 여기 누룽지도 인삼 여... 엄청 좋아하는 여자 여기, 여기 누룽지도 여보가 엄청 좋아하잖아 여보가 그때 해신탕을 먹었을 때 그게 뭐지 리크루트 식품이라고 그러나? 베라로... 아, 레토, 레, 레트로트 아, <웃음> 레트로트 레트로트는 뭐야? <웃음> 레토로트? 그러면 이건 푸드코스트로 가겠습니다 해신탕 갈게요 꼬바로우 버섯전골 나는 버섯전골 그러니까 나도 버섯전골이야 여보 우린 잘 통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꼬바로우를 응.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요보가 알지 음. 아까도 인삼 좋아하는 여자랑 먹어 꼬바로우 아니 아니 인삼 <웃음> 싫어하는 여자랑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얘기는 지나간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그래 콩마 음, 나는 콩나물밥을 좋아하는데 잘안 먹어요 응. 옛날 생각나서 어, 나 어릴 때 생각나서 잘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이제 부부의 일심동체로 깐풍기로 가겠습니다 순두부찌개 모듬전 나는 순두부찌개 이거는 나는 포기 못해 아그 포기할 거리가 아닌 게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여보랑 나랑 진짜 잘 맞는다 아 그래? 어, 여보도 순두부찌개가 좋아? 왜냐면 나는 저는 결혼 전에 루키아 만나기 전에는 순두부찌개를 잘안 먹었어요 루키아가 순두부찌개를 진짜 대한민국에서 백종원씨 다음으로 잘 끓일 거야 <웃음> 진짜 겁나 맛있어요 진짜 이거 입천장이 다 까줘도 계속 는데니까 제가 나 기분 좋게 순두부찌개로하겠습니다 찐만두 상낙지 산낙지 만약에 이 찐만두가 김치만두였다면? 아... 아 루키야 입맛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웃음> 여보, 제주도잖아 어. 바닷가에 여보가 어.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가게에 앉아서 어. 바다를 쭉 보면서 어. 한라산 탁 먹으면서 산낙지를 딱 한입 먹었다생각해상 산낙지 가겠습니다 자, 물에 소갈비 아 소갈비요 이거는볼 것도 없어요 근데 여보 한여름이야 여보랑 나랑 해안도로로 탁, 아침부터 쫙 해가지고 너무 더워 집에 딱 왔어 한여름 땡볕에 쩔고 쩔다가 집에 딱 와가지고 샤워하고 네. 딱 나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소갈비 샤워하고 시원한 에어컨에 앉아가지고 갈비 탁. 소갈비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이건좀 어렵다 두개 다 제가 좋아하는 네. 음식이긴 한데 저는 오징어 볶음을 진짜 좋아해요 오징어 볶음이 좋을 것같아 어, 오징어 볶음이 아, 완벽하죠 네. 에이, 아주 좋은 음식이죠 네. 자, 대게찜과 훈제치킨 훈제치킨 왜냐면 나 대게찜 안 먹어 봤어 아 뭐야 스트로텔링 하는거야? <웃음> 대게찜 동정심으로 스트로텔링 하는거야? <웃음> 그게 아니라 나도 안좋아요 나도 대게찜 어렸을땐가 누가 한번 사줘서 먹었지 안먹어봤어요 이거 여보야 아유. 대게찜을 내가 사줄게 어, 안먹어봤는데 좋아한다고 말하긴 그러니까 훈제치킨을 고르고 음. 어, 대게찜을 내가 사줄게 저거 개뚜껑에다 음. 밥도 비벼준대 <웃음> 사줄게 여보야 <웃음> <웃음> 미안하다 이런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다 그난 되겠지 못 사주고 아 비빔밥 때 육회 아 이게 술 먹을 때랑 밥 먹을 때랑 달라갖고 어렵네 나는 육회 여보 자니? 아, 아 이거 이거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 저도 육회 가겠습니다 불고기 차돌박이 나는 차돌박이 아 이거 아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은데 여보! 응? 음? 아, 잘 맞는다. 음, 잘 맞는다. 자, 다음은 추어탕 대 수제비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옛날, 수제비 먹으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수제비를 안 먹고. 햄버 수육국밥. 든든하게 국밥이지. 이, 이, 여기 부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크림소스 파스타 한박스테이크 나는 크림소스 파스타. 저거 먹고 다음날 하체 조짐은 끝내준다패스트어아 yeah. 물만두 양념게장 이거는 나 아, 매치가 잘못됐다 나 무조건 양념게장 예. 양념게장은 이 새끼 진짜 완전 도둑놈 새끼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었지? 떡띠순과 라멘 <웃음> 침이 나와서 말을 못해 <웃음> 아, 진짜 이거 힘들다 이거 먹었을 때 나에게 더 행복을 주는 거? 여긴 떡순티라고 근본없게 적어놨는데 원래 떡튀순이죠 떡순티 굉장히 불편합니다 떡튀순입니다 떡튀순 그래서 이 근본없는 글씨를 감점을 주고도 저는 이 떡튀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어릴 때 박스 위에까지 막 닭이 올라가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퇴근하시면서 딱 사가지고 오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사온 적이 없는데